아이폰 중고마켓에서 LG 벨벳을 협찬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리고 사은품들을 이렇게나 많이 줘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업무상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제가, 제가 뭐 캠핑장도 운영하고 하면서 예약 전화라든지 문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어 은행 업무, 그 다음에 예약 전화, 뭐 어떤 업무든 간에 다이폰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을 하는데 그만큼 사용량이 많다 보니 뭐 이동 시에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 파손률도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바꿨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어, 떨고 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장기간 이제 통신사를 이용해서 쓰시는 분들은 뭐 굳이 뭐 2년에 한 번씩 약정을 든다기보다 그거를 <웃음> 그대로 이용하시되 할인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중고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신형을 비싸게 산다기보다 어차피 그 용도를 다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폰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중고폰을 이용하더라도 상태도 되게 깼지 않고 어차피 어 쓰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시기가 오히려 남들보다는 다른 분들보다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경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고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 폰도 중고폰으로 구매를 해서 이용을 했었고 그때... 음. 사용 만족도가 꽤 커서 이번에도 중고폰을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이 하이폰 마켓이라는 곳인데 어 중고폰을 이제 뭐 아이폰도 구입하실 수 있고 갤럭시, 뭐 LG, 뭐 다양한 브랜드를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태별로 뭐 S급, A급, B급 이렇게 단계별로 가격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사양대를 어, 경제적으로 이용할 을 수가 있고 어, 이렇게 패킹도 깔끔하게 박싱이 돼서 오기 때문에 믿고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면 포장도 이렇게 안전 뾰족기에다 담아 갖고 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사은품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새 걸로 어, 구매한 폰에 맞춰서 사은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신규 새 폰을 구매한 것과 거의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폰 같은 경우, 아니, 중고 폰을 구매한 요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새 옷을 구매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요, 요번에 AG 벨벳을 중고로 협찬을 받아서, 구입을 해 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lg 벨벳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번에 이제 이용을 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손에 쥐고 많이 다니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요 lg 벨벳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립감 때문이거든요 어, 기존의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이 표면 부분이 엣지 상태로 되어있는데 한쪽만 되어있어요 그래서 잡을 때 약간 두꺼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벨벳 같은 경우에는 양 옆으로 엣지가 들어가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잡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얇게 느껴져요 응. 어, 이 제품이 저한테는 상당히 최적화가 되어있는 제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게 비율이 16대10 이기 때문에 위에가 잘림이 없이 이렇게 풀 스크린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 영화들이 다 이런식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기존 펀들은 여기 이렇게 라인이 생기거든요 위아래로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보이스 아웃 포커싱 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캠이나 이런거로 이용을 하실 때 되게 적,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게 기존에 이렇게 보통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담게 되면은 외부의 음향까지 다 같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뭐 차도나 이런 데서 녹음, 녹화를 음녹 하다보면은 영상을 녹화하다 보면은 잡음이 많이 섞이게 되는데 이 보이스 아웃 포커싱 같은 경우에는 내 목소리만 집중적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뭐. 딱히 영상 같은 거 촬영할 때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보이스 아웃 포커싱으로 어, 이렇게 어, 잡음을 없애서 녹음을 할 수, 녹화를 음을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품이 중고 폰이면서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저 같은 사람들한테 어, 되게 유용한 폰이거든요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쪽 엣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큰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얇게 느껴지고 영상이나 이런 거 파일 이용하실 카메라 기능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같이 유튜브나 어,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한테도 어, 굉장히 유용한 폰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뭐 신형으로 나오는 폰들도 물론 주, 좋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알찬 기능들이 숨어 있는 핸드폰을 중고로 구매하신다면은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포마켓에서 LG 벨벳을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요새 뭐다 휴대폰 새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면 1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중고마켓에서 구입을 하시면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뭐 나한테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 금액만큼 다른 곳에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하이포마켓에서 중고 막 중고 핸, 중고 핸 스마트폰을 벌써 두번째 쓰고 있는거거든요 어, 상당히 괜찮은 브랜드가 회사가 아닐까싶어요 사은품들을 이렇게나 많이 줘요 지금 이거 보시면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고속 충전기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뒤에 그립 폰 그립,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무선 충전기, 그 다음에 케이스, 그 다음에 요거는 젤리 폰 케이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유심칩, 아다카도 파워포머를 주고요. 요거는, 어, 방, 필름, 보호필름, 그다음에 어, 충전기, 케이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무료 파워뱅크를 줍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은품을 이 중고폰, 하이퍼 마켓에서 중고폰으로 구입을 하시면은 요거를 전부 받으실 수 있어요. 따봉이죠